이제 소프트 아이스크림만 오면 되겠네. 안녕하세요, 검순이 사장님. 아이스크림 어디로 놔드릴까요? 아, 아이스크림이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 세 군데 놔주세요. 알겠습니다 쇼 <목소리도> 마지막 콩순이 아이스크림 완성 완성 사장님 그럼 내일 봐요 출발 <목소리> 라라라 점프 콩순아 어서와 송이선님 어떤 아이스크림 줄까? 나 오늘 용돈 받아서 2천원 있는데 1 0원은 아이스크림 사먹을 거야 1 0원짜리 아이스크림은 여기 위에 있는 세 가지 맛이야 골라봐 알았어? 우와 맛있겠다 콩순아 나는 이걸로 줘 알겠습니다 손님 회오리 아이스크림 천 원입니다. 와 맛있겠다 여기. 응. 바닷고 맛있겠다. 우와, 달콤해. 체만 계산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 또 먹고 싶다. 너천원 있잖아. 하나 더사 먹어. 안 돼. 이건 엄마가 과일 사오라고 했단 말이야. 용돈도 받으면 먹으러 올게. 우와. 나 같으면 다 아이스크림 사 먹을 텐데. 여러분. 아이스크림 먹으러 오세요. 진짜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에요 강순이 언니 아이스크림 주세요 어서와 베르징 어떤 맛으로 줄까? 어, 베르짱은 초코 그리고 딸기당 블루베리 <웃음> 그렇게 많이? 네 빨리 주세요 이천원 딸기 아이스크림 천원. 아이스크림 <놀람> <놀람> 이차난 <이져나> 고자는 하고 먹어야지 아 맞다 언니 여기 카드야 어 그래 잘 받았어 메르짱 5천원 계산 그리고 아이스크림 숟가락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나니까 이제 그만 먹어 응 맛있어 맛있어 안녕 베르짱은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한다니까 아이스크림이 두 개밖에 안 남았네 아이스크림 가게인데요. 아이스크림 세 개만 더 갖다 주세요. 네~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엄청 잘 팔린다. 사장님, 아이스크림 왔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아니시네. 네, 제가 대신 왔어요. 이거 다 합쳐서 3000원 받아오래요. 알겠어요! 아이스크림 먼저 때리고, 천원, 삼천원, 여기 삼천원입니다. 어, 매사장님 네, 많이 파세요. 이제 아이스크림 진열해볼까? 어휴, 더워 소연나 2층 아이스크림 좀줘 어서와, 폴리. 무슨 맛으로 줄까? 어, 나는 녹차하고 딸기. 알았어.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시원하게 하고 녹차 아이스크림에 딸기 아이스크림. 숟가락도. 아이스크림 두개 리 손님, 4,000원입니다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여기 5,000원 5,000원 받았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 안 되겠어 5,000원 받았으니까 1 0 0 0원 여기 거스름돈 그렇게 맛있어? 음, 어? 어? 진짜 맛있어! 자주 놀러오세요, 폴리손님! 내일은 저기 파란색을 먹어봐야지! 수고해, 공순! 잘 가, 폴리손님! 아이쌰! 어, 화장실 가고 싶다! 랄나! 콩콩이, 언니, 언니 어 콩콩아, 여기 어쩐 일이야? 콩콩이, 아이스코림 아, 알았어 그러면 언니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하나만 먹고 있어 앙앙. 콩콩아, 손이 오면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응 콩콩이, 바닐라 어.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여기 오리지밭 아이스크림 하나만 주세요 없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없다 없다 가가 이거 콩콩이 거야 뭐야 아이스크림 가게서 장사는 안하고 자기가 다 먹네 맛있다 맛있다 왜 손님이 아이스크림을 안 사먹고 그냥 가지? 뭐야, 콩콩아! 응? 손님한테 팔아야 될걸! 네가 다 먹으면 어떡해!